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 입니다 어 신규 극초기 채굴 어, 앱이기는 합니다 슬리피 라고 하는 건데 단어상으로 유출해 봤을 때도 어, 잠을 자면 코인을 채굴되는 어, 그런 어, 방식인가를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앱 정보를 보시면요 일단 여기서 나와 있듯이 숙면을 통해서 슬립트 라고 하는 토큰을 얻을 수 있는 수면의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리고 여기 출시된 날짜를 좀 보면요 어, 11월 29일날에 심사 요청이 들어가서 어, 12월 4일날에 어, 오픈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시간이 12월 7일 새벽 2시 38분 인데 이게 원래 라면은 이게 그 12월 5일날에 일단 출시를 했거든요 어 하고 나서 OTP 연동에 대한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 방금 좀 복구가 됐,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일단 시도를 해 보고는 있습니다 어, 우선은 여기 이게 그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좀 보죠 여기가 홈페이지인데 어, 홈페이지를 일단 어, 여기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예, 한글로 좀 바꾸죠. 어, 슬립퓨처는 전 세계 커뮤니티의 수면 품질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어,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수면 웰리스 생태계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해당 계약 주소를 가지고 어, 조회를 해 보면 가격적으로 표기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코인마켓캡에 들어가보면 어 해당 홈페이지 사이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는 4.23원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상장되어 있는 마켓을 보면 팬케이크수왑이랑 이제 비트마트 거래소 비트포렉스 거래소에 어, 4원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어, 어찌됐건 하여튼 뭐 이런 프로젝트인데 어 지금 여기 보면 일단 그 수면 웰빙 생태계는 메디컬테크나 헬스케어 그리고 응급실 그리고 약국 어 슬립 닥터 그 교육기관 교육 그리고 상점 슬립타운 메타버스까지 이제 생태계 확장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로드맵 상으로 여기서 끊어서 보면요 12월 달에 이제 슬립 앱이 런칭을 했고요 기존까지는 그 9월에서 10월까지 는테스트앱 버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번에 정식 런칭이 된 셈입니다 어 그리고 2023년 내년도 4월달 쯤에 슬리프타운 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NFT도 그 다음에 nft 도그 기존에 좀 판매가 된듯 해요 그리고 nft 를어또 추가 판매는 6월에서 7월 달에 또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FAQ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서를 좀 간단하게 보죠 어 소개 글은좀 넘어가구요 어 컴패니 마일드스톤 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이 업체가 지금 SME 백패스트 무빙 컴패니 라고 돼 있는데 어 여기가 이제 그뭐 일종의 그겁니다 100대 싱가포르에서 100대 기업 그러니까 국가를 선도하는 기업 뭐 이런식으로 뭐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에 속해 있다 라고 하는데 해당 업체를 제가 찾을 수는 없었어요 어뭐뭐제 기술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검색은 구체적으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건 이렇게 마일드스톤에 이렇게 어, 명기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좀 하단에 좀 내려다 보면 아 어, 슬립 토큰 어, 슬립 토큰을 이그이 그, 이 프로젝트를 왜 만들었느냐고 이렇게 보면 왜 슬립 투언 이냐 그러니까 그 잠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인데 어, 최근 현재 사회는 팬데믹이나 그리고 봉쇄 그리고 그뭐 엘렉트로닉 전자장 어 기기들의 어, 사용량이 증가를 함으로써 어, 수면 부족으로 이, 이어지게 되고, 이거는 어, 그 정신 건강에도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큰 문제를 어, 일으키고 있다. 어, 부분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 수면의 질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프로젝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이그 이 지금 어, 슬리피 앱을 지금 구동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채굴한 것을 보면 이거를 좀 깨우죠. 자 깨우고 나면 자, 이렇게 채굴을 네 개의 스코어를 이제 채굴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 자체는 상당히 좀어좀 어, 좀 뭐랄까 어 상당히 좀 더딘 느낌. 네, 어찌됐건 이렇게 슬립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 채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코인마켓캡에 보면 이제 슬리피라고 하는 이 코인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슬립트 라고 돼 있는데 슬립트는 여기서 이제 게임 토큰 이고요 요거를 확보를 해서 슬리피라고 하는 어, 상장되어 있는 토큰으로 어, 나중에 이제 교환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좀더 내려다보죠 어 토크노믹스 인데 어 전체 발행량은 이제 10억 개를 여기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배 내용을 보면 어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프리셀이나 프라이빗셀 그리고 어, 아이디오 어, 판매가 여기에 이제 각 6% 정도로 이제 세팅이 돼 있고 시드까지 포함하면 10% 정도에 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다른 프로젝트는 프리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퍼센이지가 20에서 30%를 넘어가는 것 반면 이건 전체 10% 정도라서 어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여기 가격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자, 상장 가격 그 이거고 그다음 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이건데 기존에 원래 이제 그 5월달인가 상장할 때 270원까지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0.2달러까지 정도 올랐는데 현재 지금 어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터무니없기도 하죠 어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출금을 위한 조건인 것 같은데 여기 출금 이한 조건은 어 기본적으로 최소 만개의 슬립트 여기서 지금 5개를 이제 확보를 한 거니까 아까 2개 하고 그래서 만개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뭐한 30분에 한 다섯 개 정도 최고 아세개 정도 채굴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 한돈그 정도 양인 거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교환을 하는 개념이고 네. 밑에는 이제 뭐뭐 뭐 다른 그것들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 이렇게 지금 어 네, 좀어 에러가 났네요. 어, 금 아까 보시다시피 앱 종료가 좀 자주 되고요. PC 버전을 했을 때. 그리고 어, 이것에 대한 그 뭐랄까? 출금이 좀안 된다라고 하는 어 텔레그램 채팅 글도 상당히 좀 많이 볼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뭐 기적 이제 10월 5일에 나왔지만 이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미 그 만개 정도를 획득을 해서 어, 출금 요청을 했는데 출금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 불만 섞인 체크 채팅들 글도 상당히 많이 볼 수는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스트넷을 거치고 지금 정식 버전 된지 이제 이틀 째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좀 부분적으로 문제는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구글과의 연동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동안 OTP 그 인증 문자 받는 것도 상당히 어, 애를 먹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 좀 많이 좀 불안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제 구동을 하려면 여기 슬리프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 스타트 트래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면 하루에 내가 잠자기 전에 그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몇잔 몇 마셨냐 어,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드링크는 이제 그 맥주는 그 이제 주류는 얼마 음주는 어느 정도 했느냐 그리고 그 운동은 몇번 정도 했느냐 이것을 체킹을 하고 나서 스타트 트래킹을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블루투스는 어, 켜놓으라고 하거든요 블루투스 는 켜놓으라고 하는데 왜 켜놓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블루투스 켜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실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나 진행하시는 게좋고 회사나 공공장소에서는 안 하는 게 좋죠 어쨌건 그렇게 스타트 트래킹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잠기게 되고 됩니다. 근데 화면 잠긴다 하더라도 다른 뭐그또뭐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 하긴 하더라고요. 이 앱상의 화면이 잠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이고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잘 모르겠네요. 뭐 프로젝트는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자체 블로그도 좀 구성을 하고 있고 뭐 애쓰는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수면과 관련된 이러한 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은 어, 뭐 좋게 보고 있는데 어, 어떻게 또뭐 될지는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제됐건 출금이 일단 돼야 하는 게 문제죠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아래 ios 버전과 그 구글 링크를 안드로이드 버전은 링크를 일단 달아 놓기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